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레찜민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볼거리도 풍부한 대만여행 가보셨나요? 코로나 전에 타이페이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드디어 다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만 입국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대만 입국 규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무사증이랑 비자가 없이 해당 나라를 여행을 할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공항에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방역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3일부로 대만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7일간에 자가 친인척 집 또는 호텔 등에서 자발적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인 1실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방 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 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는 대만 입국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4개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됩니다.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격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검역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